네,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편물을 받아보고는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던 기억 누구든 한 번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 우편물이 보시는 것과 같은 주정차 위반 가태료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 있는 사진과 시간과 장소를 더듬어 생각해보니 아, 그날이었구나 싶었는데요. 주정차 위반 지역인 걸 모르고 홀리를 보러 간 사이에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단속 지역인 걸 모르고 단속되었을 때 미리 단속 중임을 알려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서울시 도시교통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현황을 보니까 조금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해 단속 건수가 평균 250만 건전후로 엄청나더라고.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면 끝나게 되지만 불법 주정차 연 사고가 발생되고 그 피해가 무척 크다는 건데 첫 번째 영상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의 화재 영상인데 보는 것처럼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초동진압이 지연되고 당시 사망자가 29명에 부상자가 40여 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었고 두 번째 영상은 시속 19km로 서행하던 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를 피할 수 없어서 차에 치이는 사고로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꼭 염두해 두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주정차 한 곳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차를 이동시켜야 할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알려줄게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어플을 이용하면 되고 간단한 가입 절차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아, 설치 방법은 앱스토어에서 통합 도우미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고 지역 선택하기를 클릭 후 지역을 선택하고 가입 신청과 약관 동의 후에 차량 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자동 방지 번호를 입력하면 끝나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입이 끝나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다음과 같이 관할 시구청에서 차량 이동 경고 문자가 오게 되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시청하신 내용의 서비스를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테고요. 또 아직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서비스 내용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정차를 한것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진다면 더큰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 어렵고 귀찮더라도 더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정차가 허락된 곳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